하가다 오늘은 여덟 번째 들으라 하가다 하가다는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듣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듣는 시간이다 그리고 잘 들으면서 새겨지는 방법이 바로 하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신명기 말씀은 그 세대를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 출애굽한 세대와 가나 안에 들어간 세대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신명기가 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의 그 신명기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래 이 신명기의 의미는 두 번째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반복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말씀인데, 그 신명기 말씀의 이제 내용들이 다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그 요약된 내용을 보통 신명기 욕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명기 전체의 그 고리를 찾게 되는데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의 호와를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신명기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계속 다음 세대가 되도록 평생에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거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연결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를 연결해 가실지를 명령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4절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뭘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와 사랑하라 듣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잘 들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를 오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들었거나 아직도 어잘 듣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잘 듣고 어 우리가 삼과 아 그것이 행해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 핵심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시아리엘인데 어,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결루어 이긴 자라고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그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과 결로 이겼다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과 결로 이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아주 상징적인 핵심적인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했죠 또 핵심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했을 뿐 아니라 핵심적인 도시 상징적인 도시로 에루살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택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또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네 단어의 공통점은 다 요드로 시작합니다 열 번째 히브리어 요드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 십은 완성인데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이스라엘이고 에루살렘이고 여호와고 또 예수죠 다 요드로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 형상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요드 이 신이 원래 형상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라메드 잘. 가르쳐진 사람 그게 잘 가르쳐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이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어, 우리는 삶 전체가 자녀를 향한 내 소리입니다 내가 뭐 말을 꼭 아이에게 해야겠습니까 직장 가는 것도 내가 사는 모든 것도 자녀를 향한 내 소리가 담겨 있지 않는 게 없죠 어, 뭐 부부 생활도 자녀를 향한 소리입니다 내가 직접 아이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부 생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분이 그 편지를 보냈는데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20몇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두 부부가 완벽한 그 신앙인으로서 완벽한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왔는데 자기 외동딸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그 아내를 굉장히 많이 그 구타를 수시로 한대요. 수시로.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어 딸이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봐 두려우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은 똑똑해서. 당신 같이 미련하지 않아서 그런갖고 상처 안 받는다고 남편이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딸은 이제 성장해서 항상 엄마한테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자기는 절대 누구하고도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사실은 부부의 어떤 삶은 자녀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녀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근데 그걸 정확히 이제 알면 좋은데 모를 때가 많고. 잘 오해할 때가 많죠 그걸 잘 알아듣도록 불러주신 게 성경 66권이고 이 성경 6 6권을 줬는데도 잘못 들으니까 이 땅까지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올마로 듣도록 하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일은 하냐면 들어야 돼요 들어라, 들어라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이 듣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순종은 잘 듣지 않고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잘 받아들여졌는데 순종이 안될 방법도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걸 듣지 못했는데 귀가, 마음의 귀가 그걸 듣지 못했는데 그걸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내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순종이 안될 방법이 없어요. 안하려고 그래도 이미 마음에 동의가 된 상태는 시간 문제지, 또 과정 문제지,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를 듣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를 듣는 존재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지 않고 잘 듣도록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면 듣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라 말씀을 하다 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아이들은 한국말을 계속 들으면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받고 있는 거죠 부모는 계속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해주는데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지만 저절로 한국 사람이 되어져가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애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듣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에, 뭐 이, 듣는 것의 기능을 상실한 것보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없어요. 불행한 일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듣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귀에만 두시진 않았습니다. 청각 기능이 상실될 지라도 눈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또 감각으로도 들을 수 있고 분위기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듣는 것의 기능이 우리 몸, 우리 삶 전체에 계속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나 제일 명확하게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제일 명확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명확한 건 없죠 똑같은 소리여도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나온 소리의 음질이나 음색이나 톤이나 느낌을 귀가 100% 분별합니다. 아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소리를 바로바로 분별해내는 것은 분별해내는 노브트를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화를 딱 받으면 뭐 똑같은 목소리지만 신기하게 그 많고 많은 사람의 목소리 중에 누구 목소리인지 또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귀가 분별해내요 귀가 귀는 바로 분별해낸다는 거죠 그렇게 귀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드셔서 이 귀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들어야 될게 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들려주신 내용은 뭔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오직 한분 여호와라고 한 분이라고 번역했고 이제 새 개정 개역에는 유일한. 유일한과 한 분. 아 지금은 이제 원이라고 원 옛날에는 근데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하나 여호와 에하드라는 말은 이 알렙 헤트 그리고 달넷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 마음의 그 하나의 호흡으로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의 호흡으로 뭐, 만들어진 모습을 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호흡은 호흡이지만 하, 아, 들숨과 날숨이 있지만 그건 하나입니다 들숨이 없는데 날숨이 없을, 있을 수가 없어요 날숨이 없는데 계속 들숨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숨을 내쉬지 않고 계속 참아보면 들여마시지도 못해요 한번 들여마시지 않고 계속 참아보면 내뱉지도 못해요 숨은 들숨과 날숨이 따로 있지만 결국은 그 분리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분리되면 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란이점면서또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걸 10편 13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서는 흐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빛이 이나니 주에게는 흐암과 빛이 같음이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빛이 같다 라고 할때 이게 해하드 하나인데 그게 첫째 날이다라고 합니다 이 요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배워가는 시간을 요음이라고 해요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결과를 우리 스스로 도출해낼 수 없는 게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모든 피조물은 시간을 통하여 결과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낮과 밤이죠. 낮과 밤. 낮과 밤은 시간이라는 날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먼 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낮과 밤은 꼭 필요한 거죠. 낮이 있, 낮만 계속되면 용이 없습니다. 밤만 계속돼도 용이 없어요. 낮과 밤이 하루를 만들어내는 거죠. 날을 만들어낸 거죠. 그 날들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세상의 이제 동양철학은 음양으로 모든 걸 비교해요. 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양만 있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음양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음양은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어둠이고 낮과 밤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서 욜이 되는 거죠. 날이 되는 거죠. 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하나인 걸 안다는 게 뭐냐면 낙과 밤이 하나인 걸 아는 것 똑같다는 것 똑같이 선하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낙과 밤이 동시에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개념적으로 선악을 동시에 중용으로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악을 중용으로 취했다는 그 중용도 또 다른 선악의 어떤 한 부분에 반드시 속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을 선택하건 선을 선택하건 그때 그 악은 드러난 현상 속에서 부분적인 시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는 똑같은 선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할때 부부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순간 삶이 서로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도록 어느 순간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 걸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확실한데도 그러나 삶이 분리되어서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경험을 하는 게 부부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우리 서로가 분리되어 있고 자연과 분리되어 있고 많은 분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과 만물 그리고 영혼 속에서 우리는 분리가 불가능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하나만 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뭐 피부, 세포 하나하나가 곧 어쩔 수 없이 나에서 떨어져 나간 나이, 또 다른 나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아, 들숨과 날숨을 형상으로 표현한 게 여호와입니다. 될 순간 날숨을.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다시 내뱉고 그게 여호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걸 표현하죠.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이제 에, 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아가고 그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예비자요, 목자요, 주인인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걸 들려 주심을 통해 도우신다는 거죠. 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언약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사절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절이죠. 잘 들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들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잘 들으면 그리고. 그게 잘안 들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걸뭐 어떤 영화나 문학이나 시나 이런 노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어도 누구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지적인 수준, 뭐 취미생활 뭐 정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일반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규정할 때그 조건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믿음이 갖는 것도 중요하죠 신앙이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로의 어떤 그 기질과 성격 맞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더 나가서 이제 가정의 어떤 배경도 결혼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양가가 서로 뭐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나 힌두는 수천 년이 지났어도 가정의 배경이 맞지 않는 결혼하면 명예 살인을 실제로 합니다. 정말 잔인하지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인도에서 뭐 그런 일이. 일년에 1000명 이상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정 중요하죠 저희도 결혼해보면 양가의 가정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또 가정은 어떻게 보면 뿌리이기 때문에 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중요하죠 또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지적인 수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꿈과 비전,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재력의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다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그런 가정은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나는 불행하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반대로 이게 하나도 안 맞는데 서로가 사랑할 힘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느껴지고 그걸 경험한다면 남들은 뭐 뭐라고 해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가 죽임을 당해도 행복하다는 걸 느끼면서 죽기 때문에 그, 그 결혼은 문제가 없다고 보죠 근데그 사랑의 정의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뭐냐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은 거죠 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기준이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 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걸다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뭔가 어, 결혼은 결국은 선택인데 우리가 이 모든 조건들을 아무리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선택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변수가 될수 없다는 건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우리 주변이 증명하고 내 자신이 제일 잘한다 우리가 변수가 있다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뭐냐면 듣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듣는 힘, 듣는 힘. 아내의 말을 마음의 소리를 들을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건 사랑한 거죠. 남편이 듣는 힘만 있다면 그건 아내를 사랑한 거죠. 한 달에 돈을 얼마씩 줘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필요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뭘 어느 정도 해줘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 그 증거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어느 정도는 사랑의 증거가 되겠지만 실제로 사랑은 듣는 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100% 사랑해요 다 들어요 다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근데, 어, 그래 알아서 기저귀 갈아줄게요 밥줄라고다 들어요 다 들어요 뭐,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얼마나 사랑하든지 사랑은 듣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걸 들으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버렸잖아. 내가 너 책임져. 너와 나는 하나야. 그걸 듣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 사랑한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모두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그 뇌의 가지들이 얼마나 풍성한 숲과 같아서 모든 걸다 수용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마치 그 물리적으로도 뇌의 그 신경회로가 말라버린 그 송진에 달라붙은 가지와 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걸어가도 안 들리고 누워도 안 들려요. 돈을 벌어도 안 들려요. 잠깐은 들리지만 그게 마음의 귀로 안 들려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을 듣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며 그들을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며 그로부터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전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니까 지금도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오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나 되게라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그게 하나 되게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 된다는 건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은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손길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됨의 과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행사를 맡기게 합니다. 경영을 맡기게 해요. 짐을 자꾸 주십니다. 목사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직장인의 짐, 인생의 짐, 건강의 짐, 여러 가지 내 내면 의 문제의 짐. 관계의 짐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그 짐은 하나됨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짐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 본성 그 거짓된 자아를 갖고 있죠. 근데 해보면 이루었을 때의 기쁨이 부작용이 커요. 굉장히 교만해지죠. 이루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도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짐 자체는 무조건 어떤 이유로든지 이루어도 그걸 잘 짊어져도 짊어지지 않아도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짐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고통을 느낀 그 고통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도우냐면 짐은 지고 안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고 잘 지고 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지면 진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걸안 지면 안 진대로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걸 아 어,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깜짝깜짝 놀란 게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내가 좋은 결과를 맺어 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내가 정말 도움을 주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반드시 잠깐은 감사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받았던 은혜를 계속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나도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 잠깐은 감사하지만 그걸 계속 기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워요. 해 그리고 괘씸하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짐을 잘 짊어진 게참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구나. 목회자로서 뭐 목회의 어떤 열매를 맺은 게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다 상쇄되어야 된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언제 짐을 잘 짊어진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준 게 있는데 내가 잘못 한 것을 왜 자꾸 들먹이냐고 라 잘못을 인정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내가 짐을 지었던 결과더라고요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괴롭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한 말 같이 딱 들여다보면 내가 무언가 짐을 잘 지었던 것만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있는데 왜내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러고 인간관계에서. 물론 자녀들에게는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참미워하더라고요 자녀에게는 또 그런 생각이 안는데 부부마저도 자꾸 그런 생각 속에 부부관계에 고통을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짊어진 짐도 주님이 하신 걸 맡기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하구나. 내가 짊어지지 않는 짐도 주님께 맡기는 게 정말 내 삶을 살게 하는 거지만 내가 잘 짊어진 짐 마저도 주님이 하신 것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그게 주님이 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주님의 머리인 걸 인정하지 못하면 잘한 것도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많은 행사들이 없으면 못 배워요 깨닫지는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인생에 끊임없이 짐을 재보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짐들은 계속 그걸 깨닫게 하고 맡겨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죠. 염려들은 너무 너무 소중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됨을 배워가게 한 축복의 도구예요. 구체적으로 맡긴다는 건한 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기도는 입맞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세상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통해 들리지만 더 선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읊조리는 것은 우리가 잘 듣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듣는 훈련을 통해서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별로 변화가 안 되네요. 성경을 읽어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확신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안 읽었을 때 변화가 안 된, 잘 변화가 안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더 생각한 것보다 남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훨씬 안 좋은 쪽으로 갔을거라는 전제를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걸 정확히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인정하지만 저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내 경험이었고 내그 경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수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의미를 모르는데 이걸 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는 음식의 영양분을 꼭꼭 씹지 않고는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영양소가 바뀔 수는 없어요 내가 의미를 못 느낀 것과 그 의미를, 의미가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맛을 못 느끼지만 그 음식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맛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맛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읽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말은 그 목소리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냐면서도 의미를 알고 읽었을 때 훨씬 적용력, 응용력과 그걸 누구에게 전달하는 힘은 있겠죠 힘이 훨씬 좋겠지만 그렇다고 의미를 모른다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죠. 최근에는 이제 언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언어, 단어가 얼마나 그 자체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실험을 많이 하고 뭐 컵에다 글자만 써놔도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놓은 컵에 쌀, 밥은 섞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속에는 고유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죠.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하신 말 모든 또 명작들 명작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 글자 속에 그다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 단어를 쓸때 고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그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고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한두 번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는 아 어, 욤입니다. 번역을 오늘로 했는데 욤, 날날 날들이죠. 날들. 오늘은 하나님이 매 순간 일하고 계시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는 마음에 새기고 한글 성경은 새기고 내 히브리어로는 하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네 존재가 돼야 된다 존재, 존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우리들로 잘안 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할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존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어지려면 계속 들어야 돼요.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려면 수없이 들어야 됩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하려면 수없이 들어야 돼요. 그 존재가 돼야 돼요. 미국 사람이 돼버려야 미국말을 자유롭게 하죠.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가 돼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는 방법은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2 0명기는 특별히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들으라가 핵심이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나는 마음을 나고 뜻을 다고 힘을 나야 내 하나님의 여호를 사랑하 오늘 내가 되기 위한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주, 입으로 읍졸임으로써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험되어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드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